안녕하십니까. 짱캠핑의 짱빈입니다. 오늘은 포촌에 있는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. 제가 사실 어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장트라블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. 근데 이번 캠핑 뭐 예약했으니까 오기는 와야 되겠고, 그냥 오늘은 일단 망했다고 오시면 됩니다. 망했다고 오시면 되고, 애들 위에서, 그리고 라미님 위에서 그냥 많은 요리를 해 드리고 이렇게 와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오다가 순댓국을 하나 먹긴 했어요. 왜냐면 한 제가 며칠 동안 지금 거의 뭐 죽도 거의 못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좀 회뚝해지지 않았나요? Nope. Nope. 아까 아침에 짐을 넣었는데 막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순댓국이라도 안 먹고 오면 은 내가 진짜 힘들겠다. 타푸치다가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조금 먹고 왔는데 지금 배가 꾸룩꾸룩 거리긴 해요. 네. 장트라블타의 짱 캠핑 캠핑 즐기는 법 한번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. 站站站站站,go! 지금 이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. 제가 좀 타프를 좀 삐딱하게 쳤어요. 이렇게. 네. 왜 그랬냐면, 데크랑 바라보면 이 방향인데,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좀 낫기도 하고, 이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좀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쳤는데, 이렇게 공간이 애매하네. 이렇게 치자고 다시? 이렇게? 이렇게 쳐도 공간이 안 나와.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타프는 저희 안 바꿨어요. 그냥 어 아까 첫 땐대로 삐딱하게 그냥 뷰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으로 공간 활용은 잘안 되지만 그냥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바. 이좀 옮겨도 돼요? 옮겨도 돼. 옮 이렇게 이쪽을 벌어보면서 했고 앞에 저희 마스크 거리 겸 이제 랜턴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끼기. 굳이 안 빼고 그냥 계속 쓰게 되네요. 장작 좀 이따 여기다가 장작 받침대 쓸 거고요. 그리고 지난, 어, 저희 때캠 때, 전기 캠핑 1차 때, 저희 아윤아버지, 아유나버지가 아윤 주신 이 다리, 이 상인데, 여기에다가 저희 어 크레모와 이렇게 올려놔서 쓰고 있고요. 요런 식으로 저희 잡, 저희 세팅들, 요렇게 그냥 이렇게 쭉 놨고요. 오늘 식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놨고요. 이쪽은좀띄어놨어요 이쪽 뷰가 좀 괜찮아서. 산세들산세들막 그런 집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쪽 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 뷰를 조금 놔두고 지금 저희 앞, 저희 앞에 뷰가 좀 되게 뻥 뚫렸었는데 이제 저 팀이 한팀 들어오면서 아 이제 조금 뷰는 좀안 좋아지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, 괜찮습니다, 나쁘지 않아요. 그 작년에는 저희가 계곡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좀 즐기고 가서 나중에 오면 또 계곡 되게 좋겠다 하고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<웃음> 비가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계곡이 없어졌어요. 오, 너어아참 no. <웃음> 어, 제가 좀 자주자주 왔었어야 되는데 아참 근데 오늘 날, 비 예보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좀 약간 어둑어둑해요 어 <웃음> 비가 올것 같기는 한 모르겠어요. 비가, 비 소식은 없어요. 비 예보는 없어요. 그래서,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어, 위에는 그냥 스트링 라이트 이렇게, 네, 이렇게 칠했고요. 이번에 저희 냉장고, 캠핑고래에서 그 이렇게 장난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장트라 블타기 때문에, 이, 죽을 이렇게, 네. 장트라 블타 안러블합니다만자 네. 세팅은 그냥 네, 네. 이와지작에다가 오늘 엘타크 간단하게 이렇게만 세팅을 했고요. 더 이상 힘들어서 뭐 하지도 못합니다. 네. 진짜 음. 이번 주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아이들 간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최근에 그 저희 짱캠핑 카페에서 우리 슈퍼데디님께서 굉장히 좀 이런 요리라든지 그런 간식거리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바나나를 잘라서 설탕을 위에서 얹고 그걸 토치로 한, 살짝 구워주면 이제 끝이에요 에이,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?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토치도 그냥 간단한 토치 정말 이 하나로 조선소토 에이, 요, 요거 요 가지고 그냥 구워서 설탕 구워서 그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할게요. 이거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되니까 그러지 <웃음> We're going to do i w i n g o o o find 못갖고 언제 잡어? 야, 언제 잡어? 아빠도 못잡겠던데 너무 빨라. 개구리, 단한 마리 잡을 거요넌 잡을 거야? 개구리 잡을 거야? 네. 아, 네. 잡을 거개구을거잡리잡으네 <목소리> 이금잘산것 같아요. 뭐, 다 이렇게 걸어놔요. <웃음> 바나나도 걸고, 에? 모자도 걸고, 마스크도 걸고, 에? 그리고 중요한 거, 가장 랜턴 걸고, 어, 위에 또 모자 또 걸어놓고. 와. 밤에 보면 사람 같은 거. 같아. 누구는 거야, 엄마 말이 똑같은 거야. 여러 번 하는데 사람 말하는 거예요.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? 혼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뜨거운 거 있는데, 엄마가 이리 오지 마라. 이리 오지 이리. 마라. 남은 거좀무 깨끗해. <웃음> 어, 정자기왜다 끊어져 있어? 왜 치우냐고요? 돌아오는 새벽에 비도식이 있어요 오늘 밤까지만 즐기고 바로 철수할 겁니다 햇빛이 타프 바깥쪽 저쪽으로 들이쳐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치우고 그러고 놀려고 이쪽 그 텐트는 치우고 이쪽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늘기낭 폭포랑 하늘다리 여기 있어 가지고 아, 10분 거리니까 이제 갔다 오려고 방금 구독을 써라 다시 한번 구독을 써라 <웃음> 구독은 <웃음> 눌러야 합니다 아니면 방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 비둘기랑 폭포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저쪽 캠핑장에도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왔는데 그저 계곡이 막 물이 말랐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, 같은 지역이라서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몇년 계곡에 물이 없어 물이 비록이나 폭포에도 물이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물이 많이 말랐네요. 비가 오늘 좀 와야 될것같 같아요 what m 비둘기랑 폭포 옆에 지금 포천 한탄강 하늘가리, 하늘다리 하늘다리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요 지금 뭐 차로 2분, 1분, 2분밖에 안 걸리는 데 그런데 지금 유채꽃, 유채꽃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지나가 볼 여기 왔습니다. 중요한 건 공짜예요. 음, 게 아 여기 탄탄강 한탄강 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야 이쪽에도 엄청 멋있네요 이야 이 형은 겁이 없네 여기. 어, 여기 좋네요 여기 여기가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여기가 지금 바람도 보도도 높고 그러니까 바람도 막 불고 여기가 시원하네 저 비둘기랑 저쪽에서 왔는데 저쪽보다는 지금 저쪽에 물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가 훨씬 낫네요 아, 어.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쪽에 하늘다리 꼭 오십시오 어.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많이 하시 <웃음> 다시 돌아가야 <들어가야> 돼무 <웃음> <웃음> 뭐? so you better b 왔다. 밑에 지나 봤어. 얘도 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봤어. 가 l o o k i n 내려가 가지고 이쪽에 <목소리도> 먹을 이런 왜? 어, 포트 트럭들이 좀 있고요. 저쪽에 또놀 만한 데가 있습니다, 아이들 놀 만한 네,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남미님이랑 갑니다. 네, 가세요. <목소리> 미둘기낭 폭포, 한탄강, 하늘다리, 그리고 여기는 한탄강 테마파크 이렇게 아이들 노는 그런 데인데 이 모든 게다 주차장이든 뭐다 공짜라서 너무 아이들놀기도 좋고 뭐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. 한번 애들 여기 놀이터 좀 애들 좀 놀리고 그러려고 왔습니다. 근데 저 트램펄린이랑 그 바우싱덤 이게 오픈하는 시간이 있대요 브레이크 타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 걸려서 그냥 차라리 물놀이 캠핑장 가서 물총 싸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가봅시다 양갈비와 등갈비 시즈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. <웃음>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는 쓰지 맙시다. 어. 어저까지좀 있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? 그냥 거의 마시멜로도 했고 장장만 이제 다 태우고 그냥 그러 가려고요. 어저께 올 때는 이제 장 트러블이 조금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잘못 먹고 기운도 없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확 오더니 어, 캠퍼는 캠핑 나와야 병도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. 캠핑 안 가서 병 났네? 그러네. 캠핑 안 가서 병 났나 보네. we can 이박일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모로 저희 1박만 하고 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<웃음> 여기에서 또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곧 돌아오겠습니다. 자 <웃음> 봐. 이 끝났나? 그렇게 음. <웃음> 끝났나어 e e u t i o n o m I s